리플주님! 와우, 진짜 처음 본다, 이런 거. 어, 뭐야? 리클라이닝 침대였어? 야. 왜 이렇게 새끼가 나 있는데? 아, 우리 친주 응. 음.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호텔을 준비했어. 우리 오늘 결혼했잖아. <웃음> 맞다. 아, 우리 신원장행 왔잖아. <웃음> 요즘 해도 못 나갔는데 여기서 잘 놀자. 맞아, 해는 외 아쉽지만 저기 쪽해외 같네. 아! <웃음> <웃음> 음. 하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은은은이 사람은 이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세인트 존스 호텔에도 방이 많지 않겠습니까? 음. 다양한 등급의 방이 있는데 그쵸? 여기는 그랑블루 스위트라는 곳으로 제가 이렇게 왔고요. 스위트룸! 스위트룸의 로망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스위트룸의 로망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이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현관에 들어오시면요. 거울이 음. 있습니다. 전신광을! 저 네, 이제 집에도 나갈 때전시공을 보고 오늘 옷상태로없데옷잘생겼는데좀 음, 예쁜데?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울이고요. 비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신혼 부부들 거울 샷.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긴현관을 나오시면 은와 진짜 좋죠? 나나 여러분 진짜 좋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아. 보통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룸이 아니에요. 맞아. 좀한 10만원, 20만원 짜리 호텔을 가면 그냥 원룸이잖아요. 넓은 원룸이 10평, 보통 한 6평 이런데 여기는 스위트룸이기 때문에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따로 있고 방이 따로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자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피로에 지친 몸을 풀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있는 호텔이 많지 않죠 안마의자 있으면 보통 비싸지 않아? 좀 비싸죠 모텔 고급 등급의 한가씩 있더라고 호텔에 있는 건좀못본것 아... 같아요 이런 안마의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텔은 소파죠.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소파도 되게 넓어. 네, t v 도 있습니다. 앞에 그 TV. 그러니까 TV 보면서 어, 그리고 소재가 좀 고급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컬러톤도 되게 자연스러지 그레이, 월넛, 화이트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여기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뷰입니다. 뷰. 마치 로스앤젤레스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곳이죠. 이거 나갈 수도 있어요. 어라. 이렇게 나와서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가 있겠죠. 네, 뷰가 진짜 좋아요. 응. 여기가 바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응. 수영을 하고 와서 씻고 놀고 놀고 자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어갈까어갈까또 응. 오시면 컵도 다 있죠. 그리고 이 살균기도 좋아요. 오 휴대폰 같은 거 넣어놓고 그런 건가 보다. 그런거 봐요 커피포트 당연히 있죠 그리고 냉장고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투명한 냉장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이면은 안방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 둘셋 짜잔 짜잔 이렇게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좀 작은 방이면 사실 이게 호텔이잖아요 그쵸 여기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V가 또 있어요 TV가 두대에 네. 잠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색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일을 하거나 컵라면 혼자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뭐 서랍 수납도 공간 있고 그리고 침대가 굉장히 넓습니다사각형이야 <목소리> 아, 진짜 어 아, 그러네? 진짜 동사각형인데 아, 어봐봐 이렇게 어디라도 누울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제가 안 치워져도 얘가 누울 수 있어요 아, 진짜 편해요 그걸 자면 안 돼요, 아저씨. 어, 뭐야, 잤어. 우와, 잠 온다. 오, 보니까 그러니까 잠오이 오면... 마력의 침대. 완전 편해. 여기는 또 뷰가 약간 달라요. 음. 하나도 보이면서, 음. 숲도 보이면서 음. 이 강릉의 아파트들을 다 같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커튼도 겹 커튼이기 때문에 너무 밝다. 이거 지고, 아예 안 들어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비 손으로 안막 커튼까지.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개는 훨씬 좋죠. 자, 그리고 여기 태블릿이 있어요. 스와이프 하면 헬로우. 이풀즈님 네. 우와! 와우, 처음 본다 이런 거. 그니까. 무슨 방에 태블릿이 있냐? 아! 이거 주문하는 거! 호텔 매뉴얼도 있고 여기가 호텔 방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가 좀 든든이 높은 호텔이기 때문에. 음. 인피니티 풀, 다이닝 연회, 프로모션, 패키지, 기타 시설 이런 것도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뭐 주문내요. 풀, 소인, 대인, 관여견 뭐 입장. 반여견 입장이 돼요? 1 5 0 0원 주면 되네요. 객심용품 추가할수 있어요. 몰 추가, 가운 추가, 화장지, 아 티슈 이런 거, 침구 세트 이런 것도 되고 룸 청소 요청할 수도 있고, 퇴실하는 것도. 연장도 바로 할수 있네요, 여기서. 그리고 알람. 알람. 와, 알람! 체크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도 가능한 모델이네요 진짜 대박이에요. 신기하다 와 이거 뭐야요어 침대가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혹시? 네. 어 뭐야? 침대가 움직여요 지금 어, 뭐야? 리클라이닝 침대였어? 아니 이큰 게? 야 진짜 야, 말도 안 돼! 데 아니 나 근데 침대 개비싼다 이거. 진짜. 그럼 침대 이 정도 큰사이즈에 이거 움직이는 건 얼마 비쌀까? 우와. 야 진짜 개 좋다. 우와. 와. <웃음>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아, 진짜 찜이 예비션 아닙니까? 어 근데 침대 진짜 너무 놀라워. 그리고 좋은 게 회화실 연결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회화실 바로 나를 수도 있어요. 양쪽에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 화장실도 셀카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조명이 좋아요? 네, 조명이 좋기도 하고, 이것도 다 감성이 있어요. 통 같은 것도.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따로. 다 들어있습니다. 욕주도 어쩌워. 있겠죠? 여기서 여자친구 씻겨주고 그리고 여기가 TV가 있나 봐요. 불이 반짝거리는 거 보면 은 화면이 나오는 거 같고 화면이 나오는 거 같은데,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제가 괜찮은지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기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특이한 거는 거울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심 거울처럼 볼수 있는 그리고 비데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데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데를 통해서 쓸 수도 있고 차워실도 있겠죠? 밖에서 안 보여. 좋은 거 같은데? 이게 호텔 눈도 투명한 것도 있잖아요 불투명해가지고 3, 4명이 와더라도 충분히 지칠 수 있게 되어 있고 굉장히 성능이 좋다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객실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른 시설들도 많습니다 뭐 헬스장, 뭐 수영장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저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웃음>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같이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야! 자 이렇게 석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오크랩이라고 곳이고요 저희가 메뉴를 뭘 시킬 거냐면 오크랩 올드베이 플래터 메인인 거 같죠? 2인에 85,000원 시켜볼까요? 맛있겠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 지금 자 이제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식전빵이랑 스크를 주는데요 강릉 수제비도 또, 또 시켰어요 야, 이름도 말해줘야 되나? 어이 네. 드무 드무블랑 아니었어? 네, 얘는, 얘는 백일홍 레드 에일 짠지도 디자인이 특이하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는데 먹어볼래? 음, 이것도 맛있다. 나 아, 많이 그러네. 먹어. 그러네. 블랑이 더 맛있어요. 나 아,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맞아, 개 맛있게 매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맞죠 여러 화면 밖으로 맛을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 같죠? 자, 한입 하세요 먼저. 아, 이거 맛있어. <웃음> 놀리는 거 아니야? 스프 <웃음> 어때? 역시 맛있다. 배고팠어. 이 감칠맛이 잔만 아니에요. 감자 스프인가? 그런 느낌. 음. 오! 대박! 감사합니다, 지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개 맛있겠는데? 와, 진짜 음. 개가 개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이거 볶어보고 가야겠다.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 자, 여러분. 촬영 좀 중상합시다. <웃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뭐라카노이한번 먹을게요. 오, 확 찼네. 딱새우야? 음! 이맛있다 이거 지 야, 소세지, 소세지. 야. <웃음> 야. 마태 어, 어, 먹방쇼! 고마워. 어, 어, 어. 마 진짜 배고팠구나! 아 이야... 거어 근데 근데 좀 맵다! 매콤한 게좀 맛있다! 야... <웃음> 그지왜지새끼나있는데 그 <웃음> 마태 안 뺏어 먹을 텐텐을 먹어! 약간 카레 맛이 나요. 응 음, 맞아. 어 뭐야 이거 뭐야. 개 먹는 거 전혀 가히는 없다. 아 여기 뭔가 이것도 있네. 응. 네. 그, 귀찮으니까 이걸로 먹겠습니다. 이걸로 빼니까 이렇게 빼졌어요 짜잔. 네. 좀 보여드려야 할거 같아. 네. 그럼 말하 시간에 <웃음> 먹으세요. 네. 먹고 맥주먹고. 맥주를 무슨 물처럼. 야. 나 잠깐 우리 희동복하을때 많이 왔어. 이렇게 격식있게 먹어주면 좋겠죠? 갑자기 음. 격식? 입장을까 짠! 음, 액자가 참 맛있네 자기 오늘 밥은 어때? 이렇게 천천히 먹으니까 그 맛있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돼? 응, 음, 그렇게 하고 있어 오! 우와! 감사합니다 덜어줄까? 응 음. 많이 먹어 음. 음. 어때? 괜찮아? 음. 음. 맛있다! 파스타 맛있고거 양념은 맛있어 되게. 음. 음. <웃음> 해장하는 느낌인데 네. 지금? 방금 맥주 먹었으니까 해장. 네. 자 이렇게 오늘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그랑블루 스위트 룸이랑 이제 저녁까지 먹고 왔는데요. 여기가 스위트 룸이고 그리고 호텔에 급이 있는 만큼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요. 비성수기 평균 기준 73,4만 원. 주말에는 92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도 여자친구랑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거나 혹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놀러 오고 싶다 고급진 곳으로 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다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바다 <웃음> 바다 바로 앞에 나서 여름에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바다에서 놀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씻고 누고 자고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되게 짧게 와서 아쉬웠어요 아. 진짜 하루 자면서 아침에 해 뜨는 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웃음> 한시간 와가지고 지금 6시에 촬영 끝나고 가는 건데 좀더 오래 있으면 좀더 재밌을 것 같아. 그치. 네 그리고 오늘 본 거는 이제 루이랑 저녁만 먹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시설이 많아요. 유진 영두기가 찍어 갔거든. 어제 일이나 내일 일이나 뭐가 중요한가. 오늘 밤을 위하여. 어, 위하여. 네, 급편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재밌는 이제 호텔 시설들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자 안녕. 안녕.